국가가부른다가 지상파 종합편성 프로그램 중 동시간대 시청률 27주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인기행진 을 이어갔습니다. 8월 25일 방송된 국가가부른다 에서는 내일은 국민가수에서 탑텐에 들지 못한 이주창 이만별 유슬기 김성준 임지수 류영채가 출연하여 국가부 요원들과 다시 쓰는 국민가수 특집 을 꾸몄는데요. 먼저 도전자 6위는 마마무이 나로 말할 것 같은 면으로 오프닝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만별이 순위를 바꾸러 왔다며 기선제압에 나서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한 가운데 도전자들은 국가부 요원을 직접 지목해 순위를 뺏는 리벤지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는 비주얼 투톱을 잃었던 이주천과 이솔로몬이 출격했습니다. 이솔로몬은 정인 미어요를 선곡해 발라드 전공법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에 이주천은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로 레옹 ost shape of my heart를 열창해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임지수가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을 했었다며 국민가수 1위 박상근을 대결 상대로 지목했습니다. 임지수는 하현우 돌덩이를 유니크한 음색으로 불러 귓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을 선곡한 박창근은 100점을 받으며 1위자리를 지켰습니다. 3라운드 주자로 나선 막내 류영태는 2NE1 파이어로 파워풀한 가창력과 화려한 안무를 선보였고 분위기를 바꿔 조현우는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며 100점을 받았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하동현과 김동현이 대결을 펼쳤는데요. 김동현은 이승철의 마이럽으로 성량감 넘치는 무대를 선사해 환호를 불렀습니다. 이에 맞선 11위 하동연은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로 도입부부터 무대를 압도하며 99점을 획득하여 2위 김동연의 이름표를 뺐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5라운드 대결에서는 손진욱이 시스타 나온자로 록스피릿을 터트린데 이어 유슬기가 뮤지컬 데스노트 테마곡 데스노트로 레전드 고음을 보여주며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추억의 팀 미션곡 메들리가 열기를 더했는데요. 김동현, 임지수, 이솔로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이의 꽃 무대를 재현해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무쌍마초 조현호 박장현, 하동현, 손진욱은 리키마틴의 쉬뱅스로 현장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국민 가수에서 국가봉으로 활약했던 박창근, 김영음, 김성준은 트윈폴리오의 웨딩케이크와 조영남, 윤영주, 김세환의 백일몽을 통기타 연주와 함께 불러 환상적인 하모니를 완성했습니다. 이어진 6라운드에서 박장현은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에를 가창하며 명품 발라더의 진수를 보여줬고 이만별은 성숙한 감성으로 박효신이 좋은 사람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7라운드 무대에 오른 김성준은 저와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형이 계신다며 같은 포천 출신 선배인 이병찬을 불렀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성주는 김건모 마이선을 선곡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했고 이병찬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으로 여심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흠은 박상민의 해바라기를 불러 떼창을 유발했고 이에 맞서 카더가든의 명동콜링을 선곡한 김희석은 소울 충만한 무대로 99점을 받으며 국가부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5%를 기록했습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5.8%까지 치솟으며 지상파 종합현성 프로그램 중 동시간대 시청률 27주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